오의 근원 강림하사 찬성하게 하소서 할양 없이 자비하심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그신도음바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진짜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죽게 메소서 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